음습한 비주얼이 돋보이는 지옥의 사자 라가는 공작왕에 등장하는 사악한 요마입니다 80년대 락커 뺨치는 미친놈 산발을 장착 강렬한 색조화장으로 시선을 강탈하며 영화의 모든 신을 우걱우걱 씹어 자시는데요 그녀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지옥성녀 아수라와 함께 땅 밑에 잠들어 있는 지옥왕을 부활시켜 셋이서 오손도손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었죠 지옥의서온 사자답게 인육 섭취는 기본 어진밤 야식을 땡기게 만드는 찰진 먹방을 시전하며 침샘과 각막을 동시다발로 후려칩니다. 하지만 라가의 매력발사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으니 갑자기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변신을 시도하는 그녀 <웃음> 급기야 박진감이 차고 넘치는 온몸 비틀기를 시전하며 우주 최강의 육체파 미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가감없이 쭉 뻗은 육감적인 몸매와 세로로 쪼개지는 아리따운 면상 수줍게 드러나는 뽀얀 속살이 은근 참인 포인트죠. 사정없이 늘어나는 고무고무 다리 아크로바틱하면서도 귀염뽀짝한 몸놀림이 관객들의 각막을 미치도록 후려해 주십니다. 그 밖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극강의 맷집까지 장착 허구한 날젖어터지고 여기저기 신나게 썰려대도 절대로 죽지 않고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었었죠. 명실공이 실사판 공자강 시리즈 최고의 빌런이자 존재 자체가 반칙이었던 역대급 괴물 어쩌면 진정한 신 스틸러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전세계의 어린이들을 칠흑같은 악몽 속으로 인도해 주었던 극강의 괴물 페일맨은 고귀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 지하세계의 요정이자 아이들을 잡아먹고 사는 흉악한 식인 괴물입니다 페일맨이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한눈에 봐도 드럽게 창백하고 헬쓱한 모습 세월을 정통으로 처맞은듯 흐물흐물 늘어진 살가죽이 솔찬히 애처롭죠 그냥 그대로 냅두면 아무 짓도 하지 않는 얌전한 친구지만 행여라도 그의 식탁에 그 자리에 있는 음식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가는 그 자리에 있던 음식 대신 내가 먼저 잡아 먹히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눈이 없는 대신 양쪽 손바닥에 눈알을 장착 왠지 깜찍하면서도 징그러운 포즈를 시전하는데요. 안 그래도 충분히 무섭고 적잖이 살벌한데 기괴한 비명까지 양껏 질러대며 관객들의 멘탈을 곱게 빠주십니다 사실 이 영화 알고 보면 드럽게 암울하고 어두운 작품이죠 일단 배경부터가 스페인 내전 상황을 그리고 있으며 오피리아에게 처해진 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나름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가상의 세계조차 해괴한 생김새를 가진 벌레 요정 나무 뿌리 밑에 숨어 살고 있는 거대한 독두꺼비와 생김새가 웬만한 요괴 뺨치는 고대 정령 판까지 하나같이 세상 살벌하고 기괴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내에서는 어린이용 판타지 영화로 홍보를 완전 잘못하는 바람에 개봉 당시 극장 안에서는 오만 비명이 장렬, 극계와 대대적인 환불 소동까지 벌어지는 우픈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R등급 영화를 15세로 들여온 것부터가 너무 어이없는 개수작이었죠. 여기 요정 먹방 씬만 보더라도 <웃음> 맙소사 이게 어린이용 판타지 영화라고요? 체센의 호스맨 일명 목 없는 기사로 불리우며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하고 있는 유명한 도시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으로 참전했던 독일 출신의 용병이었으며 전쟁에 승패와는 상관없이 그냥 사륙 자체가 목적이었던 끔찍한 살인마였는데요. 데어데블이라는 검은 말을 타고 다니며 적들의 목을 사정없이 철단 자신의 이를 뾰족하게 갈아서 안 그래도 상큼한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 주었습니다. 이후 전쟁이 끝난 뒤에도 혼자서 미국 땅에 남아 학살을 자행하던 용병은 결국 미군들에게 둘러싸인 채 목이 잘려 사망하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For what was p l a n t e 그로부터 20년 뒤 평화롭던 슬리피 할로우에 피바람이 몰아닥칩니다. 고작 4일만에 벌어진 세 건의 살인. 모든 피해자는 목이 잘려 사망했으며 잘려 나간 머리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죠. 되살아난 호스맨의 솜씨는 매우 깔끔하고 정확했으며 마을에 내려진 저주를 실행하는데 단한 방이면 충분했습니다. 자신을 죽게 내버려둔 마을 사람들에 대한 저주였을까요? 그 후로도 호스맨은 계속해서 학살. 을 자행하고 마을은 무시무시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전직 최강의 용병다운 슈퍼한 전투력 도끼와 칼을 이용해 현란한 이도류를 구사하며 틈만 나면 상대방을 반으로 싹둑 맨손으로 문짝을 부수는 극강의 완력과 정통으로 총을 맞아도 흔들림이 전혀 없는 저세상 텐션에 미친 맷집을 자랑합니다. 급기야 막판에는 잃어버린 머리를 되찾게 되면서 영화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화끈한 엔딩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자, 과연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던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속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 0살 꽃다운 나이에 가열차게 사망한 뒤 양지바른 곳에 얌전히 묻혀있던 진격의 오기 낭자 어느날 구숙의 제자였던 추생이란 남자가 그녀의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그녀가 적잖이 안쓰러웠는지 조심스럽게 향을 올리는 추생 하지만 이러한 그의 행동은 그만 잠들어있던 오기의 연의 세포를 깨우고 마는데요 <웃음> 음? 사랑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지만, 생사마저 개무시하려 드는 오기의 급발진. 으슬으슬한 야밤에 추생의 자전거를 몰래 훔쳐 타고, 지 혼자 포카리를 스웨트 해버리며, 스토커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이후 지나가던 남자를 붙잡아, 강제로 자신을 끌어안게 만든 뒤, 결국 추생에 관심을 끄는 데 성공 이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라면 좀 먹고 가라며 적극적인 공세를 이어나갑니다 심지어 추생의 발을 묶기 위해 비까지 내리게 만드는 오기 우리 추생이 조만간 뼈만 남게 생겼지요 한편 그날 이후 제자에게서 수상한 기운을 감지한 구숙도사는 몰래 추생의 뒤를 미행한 뒤 오기의 거처를 급습하게 됩니다 도사와의 결전을 앞두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그녀 길게 따은 머리카락을 채찍처럼 휘두르고 심지어는 머리털을 전부 세운 뒤 모가지를 통째로 날리는 익스트림한 기술을 시전합니다 이후 핀치에 몰리게 되자 추생을 최면에 빠뜨린 뒤 자기들 대신 싸우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사랑에 <목소리> <목소리> 빠진 게쟤는 아니잖아! 라면서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달라는 진격의 추억 커플 과연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귀신이든 뭐든 일단 뭐라도 한번 사귀어 봤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에게 이번 영상을 바칩니다 500년 전 화성으로 보내진 바퀴벌레가 인위적인 조작을 거쳐 진화한 형태. 테라포머는 엄청난 근육질과 미친 피지컬을 자랑하는 돌연변이 바퀴벌레입니다. 한눈에 봐도 스펙타클한 극강의 비주얼. 뜻밖의 디테일한 묘사들이 관객들의 눈알을 더욱더 시리게 만드는데요. 뭔가 둔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슈퍼한 스피드를 장착. 소름이 끼칠 만큼 빠른 몸놀림을 자랑하며 맨손으로 인간을 쪼개고 노는 극강의 전투력 어떠한 공격도 버텨내는 징그러운 맷집과 단기간에 비행까지 가능해진 놀라운 진화속도 그렇게 영화 내내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세스코의 존재를 새삼 절실하게 만들어 줍니다 한편 극 중에서는 곤충들의 힘을 이용 진화된 바퀴벌레들과 맞서는 강화 인간들이 등장하는데요 체내에 주입된 곤충세포에 따라 각각 다른 능력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 재미 역시 꽤나 쏠쏠한 편이었죠 바퀴벌레는 점차 인간처럼 진화하고 인간은 다시 곤충으로 퇴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과연 인간과 바퀴벌레 중 더욱 진보된 진화를 이룬 건 대체 어느 쪽이었을까요? 아직도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알싸한 경종을 울려주었던 본격 세스코 무비 지금까지 테라 포마스였습니다 죽음의 책을 통해 지상으로 나오게 된 칸다리안의 망령들. 쥐도새도 모르게 숙주의 몸에 숨어들어 잠깐의 잠복기를 거친 뒤,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데다이트로 돌변. 보는 이들을 화들짝 쳐놀라게 만드는 미친 갑툭티를 자행합니다. 집 나간 복순이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화끈한 비주얼. 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눈알이 돌아가고, <웃음> 실실 처우으며 공중 부양을 시작. <웃음> 위아래로 질질 싸게 만드는 화끈한 퍼포먼스가 <웃음>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예쁘게 꽃단장 시켜드립니다. 자주 쓰는 문장은 그리고 있으며 인간의 마음속을 파고들어 약점을 공략하는 나름 똑띠한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싸움질에 능통하며 압도적인 괴력을 장착. 나같이 우주 쌈박하고 화끈한 개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뿐 아니라 무생물에도 비행기가 능는 어떤 때는 귀여운 인형이 되고. 귀신 들린 자동차가 되기도 하는 등 시도록 살벌하고 운팡진 존재였죠 하필이면 애쉬와 척을 지는 바람에 허거운 날 털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만 그 유니크한 존재감만큼은 가히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데다이트의 매력을 양껏 느낄 수 있는 샘 레이미 감독의 이빌데드 시리즈 토러 팬이라면 절대로 놓쳐선 안되겠죠 <웃음>